그래서 맵 열어 보시면은 그 맥라이트 챙겨 오셨나요? 뭘 챙겨왔냐고요? 챙겨 지... 아, 아안 챙겨 오자지. 아 오셨지. 그러면은 그냥 그 차량에 넣어 놓게요 을 맥라이트. 그냥 이동할게요 그냥. 그러면은 이 작은 차에 25톤이라 들어갔다니. 일단 규정수칙은 선보고 후조치고 만약에 근접, 어느정도 근접하거나 먼저 사격받으면그때 사격하셔도 됩니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 <Okay. 웃음> 고지가 났나? 제가 장거리 조준격을 안쟁겨와서 근접전이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 고지가 났네요 여기 저쪽으로 가야되네 근데.. 이 차량을 타고 간다면은 헬기를 먼저 처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 물론 스팅어를 챙겨오긴 했는데 얘가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라서 아시다시피 으 <웃음> 근데 네, 거기 처리했다가 늦춰줘도 문제고 하... <웃음> <웃음> 격포를 먼저 처리해도 문제고 아, 근데 야간이라서 캐스가 약할 수도 있어 네, 그냥 박격포 바크포 예. 많다니까. 박격포 예. 처리하고 그냥 은태 잘하면서. 오히려 플레이어가 조하는 거면 오히려 플레이어가 하면은 감사하죠. 뭐 보이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롤키즈때잡 앞이 앞 어. 어. 음... 아마 유 어, 에서이튜에서유튜에는 이쪽 없을 에서 네, 저마에까지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지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유그브서 유튜브에서. 유튜 그까진 가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육성 1로 놔줄게요 해당 앞에 있는 집 한번 정리할게요. 대하팀. 네, 루카스님 선두로 앞에 집 클리어합시다. 1층 클리어 2층 클리어 대출 테라스 클리어 대출 클려클리 저쪽은 확보된거 같네요. 네, 저쪽이 안된거 같아요. 네, 저쪽이 문제네. 저기 말고 왼쪽 동쪽으로 갑시다 동쪽. 요 아래에도 마을 하나 있거든요. 오케이. 전방에 적 발견. 컷슨님은 현 위치에서 저... 어머 주세요. 무무님은 저 따라와 주세요. 한번해 보실래요? 쏘면 되나요? 예, 준비 되시면 사격 해 주셔도 됩니다. 격하겠습니다 네, 네, 루카스님은 현익 현익 현익체에서그 주변 어무 해주세요. 뭐 있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루카스님은 주변 경계 해주세요. 그쪽에서 해각 20도, 북쪽에 450m 부근에 접근 적수 발견. 마을 내부에 주둔에 있다고 할래? 확인. 해당 집들 클리어 됐고 이동할 준비하겠습니다 루카스님은 아까 가서 그 차량 가져와 주세요 합성합시다 맵상에 o 피2지점으로 일단 이동해볼게요 요 앞에 능선위 쪽으로 잠시 잠시 정지 왼쪽에서 오빠. 아, 이차은 출력이 굉장히 낮냐 음, 나중에 수정을 한번 해봐야겠어 어우 맞네 어이고 일단 잠시 정찰 좀 할게요 음, 저기 80도에 250m 옥선에 접근 두명하고 256m 지점에 접근 한명 그 다음에 진지 내부에는 박격포당 한명씩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배럭스 위쪽에 고성규탄발사기인데 여튼 떡망이고 배럭 위그 96도 350m 앉아있는 애가 지금 고성규탄발사기 가지고 있어요 아... 그 다음에 RPG사수 3명하고 1탄사수 1명하고 전스수한 명인가? 두 명인 것 같은데? 여튼, 굉장히 고화력이네요. 일반 보병들 치고는. 기관적으로 한 번씩 썰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 앞, 저 앞에, 동쪽에 보이는 작은 집 있죠? 네. 저, 저기 일단 근접으로 좀 처리하고, 저기서 자리 잡고, 저쪽 배럭 쪽어무 받으면서 이동하면 될것 같네요. 음... 저기 가까이 진입을 하면은 어... 아니면 뭐 여기서 어머 해주셔도 음... 되고요 네, 지금 보니까 90도북은 290m의 저기 벙커에도 저기 있거든요 네. 가서 어 뭐야 저 단체로 내려간다 또아 기회 놓쳤네 그럼 일단 여기서 진지 구축하고 있을까요? 네 저기서 저기서 업무하는 게 합류하는 데 빨라가지고 아니다 물르면차 여기 대기시켜 놓으세요 여기 진지 구축하시고 네네 네. 아, 저랑 부모님은 이거는... 저 앞에 마을 갈 건데 루카스님이 네. 네.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접근하는 애들 보이면 바로바로 제거해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성, 들키지 성부하고? 않으면은, 예, 네, 들키지 네. 않은 범위에서는 쏘지 네. 마시고, 이제, 네. 아 루카스님, 루카스. 아, 저기 또 얘들 옮겨갔네 또. 아, 그래도 유탄 폭사기만 일단 먼저 선제어를 하면은 그다음 좀 게임 편해질 거예요. 일단은 교전 시작했다 하면은 유탄 쪽 고쳐, 고정식 먼저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박격포도 일단 먼저 제거를 하고 아 우탄발석도 저렇게 올다거 나오면 같은데. 오히려 그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그냥 몰래 들어가면 되는데 폭폭격포 <웃음> 뭐 항상 가지고 다기시니까 잠깐만 생각해 까 폭격을 포기약을... 폭격 포기약 안 들고 오셨죠 하나밖에 없네요 들고 오셨어요 뭐. 그러면 저거 그 고정식으로 다 모아서 한 번에 터을려야될것 <웃음> 네.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단은뭐 예정대로 앞, 어차피 여차해도 교전 일어나니까 그냥 저 앞에 마을부터 해서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갔다 오세요. 화장실 부터 육성 최 최소로 낮출게요 이제 육성 대신에 무조건 라디오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 2층에 들어 네 확인 무모님이 우측병사 우측 처리 제가 왼쪽 이층이요2이층쪽이가레이저지이하는이아 그럼 그거, 그거 잡아주세요. 구이 친구, 요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니다이 친구, 이 친구, 이이 친구, 이친 줄 대출, 대출. 일죠 제가 뭐야 쏘는 데 지나가신 것 같아요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많이 다치셨어요? 어.. 괜찮습니다 스카님은자유사여 모모님 완전 다운입니다 지금 루카스님, 루카스님, 아 죽었다 돌아왔습니다. 확인. 루카스님 상황보 아... 어, 멀쩡합니다 음, 님문 열어주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전 걸레작이 되어버렸네요 아... 알겠습니다 연료탱크 터져서 연료도 아. 나고 엔진도 아. 나고키도다 저희 첫번째 배럭, 그 배럭에서 우측으로 나옵니다 카피 여기 뭐. 현재 배럭 1층 정리했고 2층으로 이동합니다. 2층 창문 쪽에 잡석이 개놨으니까 이제 어이 텔토방에 남고 있건데 확인. Okay. 박하사님 사격중지 사격중지 관통됩니다 배로 클리어 됐습니다 커스님 그 차량 완전 고장 났죠. 에 불소식에 대해서 좀 들키고 있다가 터져가지고 님들 쪽으로 지금 접근 다섯, 접근 중이거든요. 네, 처리됐습니다 지금 내부 클리어 됐고 박격포 이거. 그거한군데로 모아서 이거. 이버리세요 그냥 네, 그 계속 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쪽이로 와보세요 이거. 네. 이거. 그거이포 같은 거 윈도.. 뭐냐.. 상호작용하면은 끌기 네. 있거든요 끌기? 네. 네 그걸로 한 곳에 모아.. 모아주시면 돼요 만약.. 그런데 안 움직여주시면은 C, C버튼 C 두번 눌러보세요 안 되시나? 네 뒤로 안가지안 안 가지죠? 이거 그.. 아르마.. 그래뭐야 끌기 했을 때 뒤로 안 가지시는 거 어떻게.. 어게 키가 뭐였죠? 루카스님? 루카스님, 네, 살아 계시죠? 뭐야? 그 끌기 했을 때 움직이는 키가 뭐였죠? 탄 설치합니다. 나요 네? 다 처리됐어요. 지금부터는 그 나이트 비전 끄셔도 상관없고 육성 다시 원래대로 하셔도 됩니다. 진입조는 퇴출해서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만능 아닙니까 이거 스바라지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이거 다 고장났길래 <웃음> 엔젤룸 이렇게 몇번 쐈거든요. 근데 불 붙어가지고 그냥 옆에서 그냥 불 쬐고 있었는데 이 파편장 때문에 죽었어요. 아 1.8 k g 이동 이동하시죠. <웃음> 아 이거 내일기는 언제 오면 대체? 지금 상황에서 안오기를 빌어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스팅어를 네발이나 챙겼는데 이거. 이한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에 원거리 이동하 는데 그냥 총넣고뛰 셔. 일기소리 남, 남쪽에 있는 숲으로 이동할게요 나오면은 사격하셔도 돼요카비카비아 일단 대기 대기 안들힌거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 이동 이동 돌아오는데요? 일단 빨리 뛰어오세요 이동하세요 살격하지 마시고 네 지금부터 무전 채널 바꿀게요 4채널로 갑시다 4, 4채널 죄송한데 무전기 어떻게 바꿨더라구요? 그 컨트롤, 알트, 캡스락 눌러보세요 컨트롤, 알트요? 컨트롤, 알트, 캡스락오오 오, 오, 오 단축키 오우, 수바라지 전문적이야 4채널이야 네, 4채널 네, 됐습니다 네, 막모님 듣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동할게요 아, 막모님 아크를 끄고 그래, 계신다고 했는데 <웃음> <웃음> <웃음> 의병 모진이요. 수신아켜다 커리트. 지그재그로 달려오시면 돼요. 지그재그로. 아 어, 서쪽으로. 우측에 우측. 남 남쪽으로 남쪽. 남쪽. 아니요 헬기 우측으로 우측으로 오세요 우측으로 캐릭터가 걸으면은 대각선으로 지그재그로 해서 오시면 돼요 네 지그재그로 해서 조금 돌아오더라도 지그재그로 오시는게 더 빨라요 두대 다운됐으니까 한 대는 격제했고 기사일 남았어요? 한 대를 세발 남았어요 세발 중에서 한발 안에 끝낸다면은 그냥 기지를 남은 두 발로 처리해버리죠 어디 가셨지? 저 밑에 북쪽 이거 보여요? 1? 네 아니요? 1아아예 보여요 보여요 오케이 okay. 근데 시인상이 매우 다짐 아까 그래도 아까 말없이 시큐비할때는 편하더라고요 컨트롤 시프트 t 요 컨트롤 컨트롤 시프트 Q요 컨트롤 시프트 Q?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키 설정이 안 되시는 거 컨트롤 T 아닌가? 이거 같은데? 아, 저는 아마 바꿨을 수도 그거는 바닐라 어? 헬기헬기 헬기. 네네네 각자 나무 하나 껴서 엄폐하세요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오븐이 뒤쪽이에요 뒤쪽 왼쪽 남쪽으로 오시면 돼 남쪽으로 헬기 돌아와요 헬기 돌아옵니다 수, 지금 쏠수 있으면 한번 쏴봐요 라곤이 안됐어요아 그럼 계속 이동할게요 라곤 간능 다음 턴에요 다음 턴에 예 다운 턴 되죠 모모님 오고 계시나요 지금? 부무님 뒤쪽이에요 뒤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거 허드 보시고 서쪽에 있어요 저희가 아 현재 또 없다 도망까요아 지금 너무 멀어졌어요 함,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다음 턴에는 우리가 죽어있을 것 같은데 아, 돌아오네아래도 우리 못찾.. 못찾은데 <웃음> 아씨.. 아, 왠지 이런줄 알았어 내가 계속 한방 칠걸이 지금 올때 이때 칩시다 나이 제가 딴딴해서 한방더매겨주기 싫은데 좋습니다 어디로 네. 들어왔어요? 어... 북서쪽 북서쪽에 기시 있어요 네, 이동할게요 보자 말해서 또... 어어! 아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아니, 아씨. 이거... <웃음> 무문님 쓰러진 어? 거 같은데? 에. 아, 저 저거 쏘고 있을게요. 저안 다친 듯. 참호 참호 참호 파오세요 참호. 참호 오케이 참호. 짜이트. 무문님 약간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이거 엄물 끼고 치료하세요 요정도 되죠? 높이? 네 주무없장중대이 <웃음> 짱인데 뭐, 뭐, 뭐, 뭐, 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거수있어 뭐, 뭐, 뭐, 서쪽 서쪽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앞이 안보이겠지 무선총하셨고 아 참았다 <웃음> 기절함 기조로, <기조로함. 웃음> 저희 뭐 터진게 아니라 뭐 떼고 있었구나 <웃음> 저희 아, 남쪽으로 아, 같은데. 남쪽으로 이동할게요 확실히 제압이 있으니까 기관총 <웃음> 사수가 빛을 발하네요 와. 네. <웃음> 적어도 제우스 상대로는 효과적이니까 우리가 당겨서 문지지 음. 550m 참오파요 어! <웃음> 참오 쳐먹. 어? 어? 제압 저희도 제압 거를. 요 창호부터 봐요 창호부터 차오, 창호 차오, 다 파지면은 제가 어무 할테니까 치료 좀 해주세요 네 오케이 이정도면 되겠다 그관 중이야? 소리도 왜 이러지? 에, 총기는 무력화 됐거든요. 일단 모루핀부터 받고 매섭네. 아, 주 중기관총이구나. 문 <웃음> 모음... 하나 네요 부모님 자, 적군 잘안 보이시죠 아직 네. 루카스님 혹시 그 봉합 키트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K.K.만 제가 이거 봉합 키트 드릴 테니까 저 봉합 좀 해주세요. 가슴팍을 보여주세요. 가슴을 열어주세요. 네. 피도 하나 떨궂게요 <웃음> 화면이 흐려져가지고 지금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웃음> 보병들끼리 서로. 뭐야 어디야 예금탄 날라오는 거보시오그 매서운 거 보니까 <웃음> 각인데 <웃음> 아 이거 안 뜯어진다. 피는 조금 이따 넣어드릴게요. 네. 어디냐? 대충 각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찾았다, 찾았다. 너희 자식. 쪼기. 깜짝아. <웃음> 아.. 상짝 탔었는데 아.. 가비아 쏘다 보면 좀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무님 저.. 뭐.. 다치셨어요? 몰라요 괜찮으지아 r p 이동할게요 이동할게요 서쪽으로 남서쪽, 능선 아래쪽에 적군 다소 RPG 서쪽으로 쭉 내려갈게요 I'm not a d 그나마 쥐고 있던 고도 우위마저 빼앗겨버린 고인물들 플러스 계속 이동할게요. 엄폐물 끼고 걸음마다 살려라 안되겠다. 이 교차전진으로 갈게요 루카스님이 어무하고 저희가 이동하고 계속 반복 무무님이동 남쪽에서 루카스님이도 무무님 어머 해주세요 제압사격이라도 좋습니다. 짰어요 다리 치려고 할게요. 아, 이거 피곤데? 이동, 이동, 이동. 면서 피좀 나오세요. 어, 어. 아까 아까 패치에 피안 챙겨 왔는데. 벌. 바닥에 터진 거못 줬어요. 응? 어? 아. 아, 우 제가 그 보이지가. 남쪽에 있는 건물로 빠르게 붙을게요. 여기 엄폐가 너무 제대로 안돼 있어 가지고. 저 이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요? 네? 화면이 엄청 네 일단 남쪽으로 뛸게요 그냥 이동합시다 이동해요 이동이동 어. 음... 저기가 300 3 0 0는요 300. 사이이 이비 이이다 잡은 것 같은데. 아 뭔지도 모르겠네. 보습, 어, 보습. 처음에는 저기 좀잘안 보이실 겁니다 여기 있었구나 저 종료된 것 같아요 뒤로 다셨어요? 네네 이동합시다 이런 청구석 말은 싫어요 어우 음, 선 위가 같은데요 느낌 오오 거치무기 같은데 누분이 엎드려요 엎드려요 엎드려서 오세요 아니 저 다 했는데? 아까 내려오거 이상하네요 애들이 금방금방 숨이 붙어서 나오네 무슨 뭐 따끈따끈 베이커리 다니고 <웃음> 부카스님 어머니 주세요 이동할게요 저희 둘이. 부모님 이동할게요 가 발전돼?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치료 치료하세요 분들. 아 이거 치료 갖고 안 되는 그거 같아. 그 제거 개인용 개인, 용, 아, 개인 네, 네. 키트 있어요. 이거. 아 치료 되셨어요. 버치무기 다운됐습니다. 거기? 와 저걸 까지다. 아, 이게 왜 아직도 있지? 저거 내가 아까 무력시켰는데 지금 저것도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기절한 거 같아요. 그럼 총을 무력시됐어요 됐어요. 조육순가? <웃음> 아, 어, 아이고, 금방 깨어나실 거예요. 그 남쪽 어머 뭐. 해주세요. 제가 제가 지하할게. 요 쪽이 정방이죠. 아래 아래 아, 그 동, 동그란 UI 있잖아요. 그남 화면 아래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네 네. 네.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어, 에버 참치잖아. 아, <목소리> 피가 아니 몇대 맞았다고 피가 없지? 꾸준히 치료 받는 것 같은데 계속 치료가 들어오기 하거든요 그대 피가 없음 지금 회색임 <웃음> 이동할게요 회색 도시 개꿀 저도 계속 회색인 상태로 해가지고 이러다 생명할 것 같아 오. 오 RPG 개꿀 놀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가없이고 아이고, 아까차아보차 제가 터제렸터뜨요거든요네아데또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어디 이고 아이고, 아 지금 남쪽에 워즈 기원적탑장이 있거든요? 아그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거 분명 터트리고 나왔는데? 엇! 어! 오우, 쉣. 아, 뭐야 아프다. 아이고. 뭐, 이거 이거 이거 완전 이거. 이게 어려운 건 편인가요? 쉬운 편인가요? 아. 아니, 모르핀을 빨아도 고통이 안 없어진대. 아, 이거 얼마나 처, 처워진겨. 방금 뭐에 터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슈트 안 터진 것 같은데. 이동, 이동할게요. 하, 아, 소음이 깨졌 너무 시끄럽대 이거. 혹시 물안으으로어어 분, 야 분, 는데두 분, 둥둥 두 분, 두 분, 두 분, 어딘지 모르겠어 사두 분, 두 분, 데도두 분, 두 분, 처음부터 수류탄인 것 같아요 방금 부모님 네. 아 괜찮으시죠? 아니요,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있습니다. 무모님이랑 저랑은 남쪽으로 이동할게요. 업무 해주세요. 우측에 길이 없어요. 들로 갑시다. 네. 왔던 길로 갑시다. 국사 내부에, 그, 살아있는 장교 화면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마흔경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창문이 안 뚫리네요. 모무님문좀 열어보세요. 열고. 나 서쪽에서 서쪽 시류탄 투셔 하나 더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귀신이 <웃음> <웃음> 없다이거 여기에서 소확이 안 나오네요. 저 내려갈게요. 모모님, <웃음> 그, 서... 저쪽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집 확인,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우측에서, 우측에서. 네, 이쪽입니다. 이 안에 적이 있거든요. 성광탄 두 촉하고 들어갈게요. 문 열어주세요. 이거 문 얇게 떠는 게 보였죠? 컨트롤 누르고 휠이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는 상태로 휠 움직이시면 돼요. 자폭했네. 내부 클리어했고 지금 퇴출합니다 아.. 어, 날 고통 네. 차가 무질기데요 이거? 근데 여기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네요. 헬기 그건데? 알투비? 알, 알투비? 여기 헬기 있던 거는 다 터졌으니까 음. 어! 어 심쿵! 어 심쿵! 어 심정지! <웃음> 뭐지? 아 <웃음> 어 됐다. 갑시다. 어 크린 헬기 오겠죠? Maybe 여기 헬기를 따로 안 놔뒀다는 거는 자기가 직접 대리로 오겠다는 뜻이에요. 끝났나요? 모든 게? 음, 음, 아마도 아마도 여기는 제가 다 건물 무너뜨려놨기 때문에 접근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냥 여기서 예. 대기하고 있다가 헬기 오면 타고 복귀하면 끝납니다. 음... 헬기가 갑자기 생거 같은데 느낌이. 아주 막 적응 안 되시죠, 뭐. 게임 너무 어렵고. 네. <웃음> 원래 원래 그렇습니다 아르마가. 그러다가 이제 100시간만 넘어가면 게임이 완벽하게 적응을 해버려요. 100시간이나요? <웃음> 꼭 100시간은 아니면. <웃음> 제가 아저백격형인데 제가 백을 적응하는데 200시간 300시간 걸렸거든요. 공격형인데? <웃음> 그래도 배그 아, 저거... 배그랑 좀 비슷해서 그나마. 네네 그래서 고개 고개 네, 돌리고 이런 거는. 배그가다가져온거라서그거가온건가요그런거 네. 같은데 가가아니에거저다탈수 있던 말아가 타고 가타시다 일단. 어? 뭐지? 이 인생이라 못함 아... 다못 가는 거야 저 <웃음> <웃음> 갑자기 스케일이 커졌는데 이렇게 꼭 행동으로 해야 알아보,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 저거. 저거, 저거 한 소대 옮길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저거 소대 하나 옮길 때 쓰는 거 아니에요? 헬기가 쇠 지금 고통 때문에 <웃음> 헬기가 쇠들어야여아리고 바닐라 헬기네 어, 돌 보내야 되는데 슈타 l t i 도 아, 그래서 총알 다쓰고끝났네저다못 <웃음> 썼어. 한판 잖면요아 수술 미션 신중로 들어 때가 된것 같은데. 대기가 언제까지 가요? 베이스까지 갈것 같습니다 네요